저는 뇌관리합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야외 나들이를 떠나는 여행객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의 교통수단은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심신의 필요함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 오랜만의 여행은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부터 다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고속도로에서의 만연한 불법행위들 때문인데요 불법인줄 인지를 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불법행위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식마저 느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모처럼의 즐거운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에서의 흔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바로 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첫 번째, 나들목 끼어들기 위반.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곳일 텐데 상습 정체 구역의 나들목을 통과할 때면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일부 파렴치한 운전자들이 나들목 직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비켜주지 않으려는 차량 간 힘겨루기를 하다가 종종 운전자들끼리 차에서 내려 싸우는 경우도 생기는데 끼어들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용, 승합 모두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는데 2배 이상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 1차로 정속주행 1차로, 즉 앞지르기 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을 하면 다시 빠르게 오른쪽 차로로 복귀를 해서 다른 추월 차량들의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가끔 앞지르기 차로를 차로 변경 없이 일정한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위 정석충이라 불리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 역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고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돼있어. 세 번째,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운전자가 전방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번갈아 확인하는 건 쉽지 않고 운전자는 오른쪽보다 왼쪽의 후방 교통사항을 인지하는 게더 쉽기 때문인데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돼 있어 네번째,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는 통행과 안흥차종을 지정해 각 차로의 역할을 부여하고 현도 4차로의 경우 수월시만 통행이 가능한 1차로를 제외하고 왼쪽 차로는 승용차, 오른쪽 차로는 버스나 화물차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도 3차로는 1차로 추월차로와 왼쪽 오른쪽 차로, 현도 2차로는 1차로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지정을 해놓았지만 일부 버스와 화물차가 이를 지키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과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되게 돼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통행할 수가 있고 이중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짙은 썬팅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합리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 위반에 단속될 경우에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외에도 고속도로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갓길 통행, 횡단, 후진 등 말도 안 되는 사항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법규의 이해와 이를 준수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치뷰요